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만들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엑셀 손계산 자료인데요 기억나시죠? 어떤 능력치를 집어넣으면 쭉쭉 어떤 행렬 곱셈 덧셈 합산 일어나고 우겨넣기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수가 짠 하고 찍히는 거네 그래서 전체 계산은 요 전체 계산 탭에서 관우 능력치도 넣어서 결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포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서서 이런 신규 장수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그 궁금하시다면 제가 수식을 다 걸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아 얘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도는 꼭요거를 손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비용함수라고 기억나시죠? 간극 내가 원하는 값 유비는 져야 되고 조준는 이겨야 되고 관우는 이겨야 되고 이런 원하는 값과 현재 뉴럴렛이 우리에게 출력해 주는 거의그 차이 를 제곱해서 총 합산한 것도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음대로 얘를 뭐 10이라고 딱 바꿔놓으면 네 바로 비용의 그 합계가 간극의 합계가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얘도 뉴를렛도 엉망이 됐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어라운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 달려있는 더보기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좀 진작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손으로 한번 이미 수고를 하셨다면 뭐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들 중에 좀 알쏭달쏭한 부분 혹은 잘안 되시던 부분을 이 표를 통해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도 어떤 요청 자료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코드를 공유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도 익숙해지시는 겸 한번 입력을 해보시는 거를 그래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코드를 어디에 공유를 한게참 좋을지 이런 거를 아직은 결정을 못 해가지고 못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른 어, 어떤 공유하기 쉬운 플랫폼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